동맥류파열, 네네 콜레스테롤, 혈전 뭐...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빠르게 흐르거든요. 혈당이 높아지면 끈적끈적 끈적끈적해지면 당연히 무거워지니까. 느려지죠.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산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 그래서 동맥류파열이 생기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네. 되기도 하고 그럼요 또 어려운 부분을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 분들이 계셔서 챔피함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웃음> 음. 뭐 나름 또 보람이 나고 네. 자 오늘은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네동맥류파열 음. 음. 굉장히 생명에 직접적인 동맥이 파열되면 우리는 죽어야죠 아, 동맥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네. 그게 코골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는 뭐 콜레스테롤, 혈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서 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시스템의 오류죠.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 예. 네, 당장 막 추워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음. 어, 발이 막 너무 시러우니까, 오, 뜨뜻한 오줌을 쌓으면은, 아. 당장은 발이 좀 따뜻한 것 같지만, 금세 얼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더 치명적인 동상에 걸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처럼 우리 몸이 지금 당장 산소가 부족하니까, 음. 이거를 산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음. 고혈당 상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생기는 게 혈액 내에 과 영양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그 흐름이,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빠르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맑은 혈액일수록 혈, 혈액 흐름이 좋아서 음.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데 음. 음. 혈당이 높아지면 끈적끈적해지면 물이 당연히 느려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흐름이 느려진 강을 보세요 시냇물 음. 어, 또 이런 천을 보면 음. 장마철에서 물이 막고막 빠르게 흘러가면 깨끗하지만 음. 수량이 적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음. 그 온갖 더러운 물, 그 때가 끼잖아요. 게이고, 예. 그렇듯이 우리 몸도 혈액이 느려지면 음. 흐름이 느려지면 음. 혈관도 더러워지고 음. 세포마다 영양 공급이 잘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음. 흐름이 느려져서 때가 끼고 때에 때가 붙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는 거죠. 피떡 예. 네. 그렇지. 그러면 파열까지 음. 갈 정도면, 파열이 될기 위해서는 혈액이 많은 관을 통과하다 갑자기 좁아지면 음. 그 뒤쪽은 음. 압력을 받아가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좁아진 대로 해야 예, 통과를 아, 못하고 네. 거기 정체가 되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한 운동을 하거 나니까 그러니까 혈액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은 음. 거기에 맞춰 또 천천히 가거든요. 음. 그래서 만성적인 고혈압이 생기는 것도 이제 그런 원인인데 음. 급격하게 파열이 될 정도로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음.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네. 갑자기 그 혈관이 터질 만큼 아. 압력이 갑자기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혈액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압력이 막 과하게 높아졌을 때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바로 숨이 막혀서 음. 이 호흡을 못하는 상태 즉 그러니까 산소를 음. 빨빨 공급하게해서 음. 우리 뇌가 심장을 압박하고 음.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 하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음.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음. 빨리 나의 뇌로 혈액을 빨리 공급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숨이 막힌 상태에서는 당연히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잖아요 그게 자는 동안에 생길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자는 동안에 혈액이 갑자기 막 필요할 운동을 심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 모호흡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급격한 혈압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장 약했던 혈관이 터져버리는 현상이죠. 그게 음. 뇌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죠. 어, 뇌 무섭네요. 쪽은 아무래도 그 혈관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음, 그러니까. 음. 미세해서 네.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이 굉장히 많고 많고 우리 몸의 20% 이상을 뇌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렘 수면 때는 음. 특히나 더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거든요. 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혈액이 공급량이 급격하게 몰려버리고, 그때 숨이 멎어버리면, 음. 팍! 터져버리면, 지뇌졸중 그리고 이제, 혈액에 막 피가 고이는 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게, 적게 된다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네요. 우리 인간은 산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 몸에는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산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아 참으로. 그래서 동맥류 파열이 생기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혈압 있고, 뭐, 혈전을 낮추기 위해서, 음. 아스피린을 먹고, 이렇게 혈전 용액에, 네. 뭐, 이런 것, 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혈관을 약하게, 혈관 벽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계속 상시 복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면도를 하거나, 피가, 어, 피가 안 맞아갖고, 제 친구도, 네. 면도를 했는데, 피가 계속 나서,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아스피린을 계속 먹어서, 한번 피가 나면 잘안맞는다 못하잖아요. 아.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데 음. 그 이전에 음. 자는 동안에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음. 굉장히 음. 다른 측에 앞서서 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맥육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겠죠? 네, 렇게 믿겠습니다. 네 방송이죠. 세련도 지나나요?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전달해도> 되죠.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